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전구입니다 근 한달만에 영상을 업로드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이 검은전구놈이 오랜만에 어떤 말을 시부릴지 흥미를 가지고 클릭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전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없어요 자 만약 한달동안 똑바로 영상도 안올리고 이상한 영상만 올리던 놈이 갑자기 이런소리만하고 영상을 끝냈다면 보통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마 전구대가리를 합정이쫙 깔린 곳에 꽂아버리고 싶은 심정일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궁금했던건 전구대가리 놈의 여자친구의 유무가 궁금했던게 아니라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해줄지가 궁금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버워치 친구들은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델컥 솔저가 개인계 밝혀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솔저가 게인건 사실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아니면 솔저가 갑자기 게이가 됐다고 해서 스킬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히트박스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남캐들 앞에 가면 데미지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비판을 받고 있냐 오버워치 앞서 설명했다시피 스토리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게임입니다 애초에 게임 시작부터 기획을 그렇게 잡았고 실제로도 그런 식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대표적으로 오버워치의 시네마틱을 통해서 유저들을 세계관에끌어들였고그 외적으로 이런 맵은 이 당시에 이런 이유로 존재했던 맵이다 때문에 이런 영웅은 저런 영웅이란 이런 사이다 이런 연관이 있다 지금껏 오버워치에 등장하는 대다수의 영웅들은 이런 당위성을 부여받고 유저들이 왜? 라는 의문을 가지지 않게 하죠 그런데 무슨 3류 BL 소설급으로 설정 없는 것도 아니고 마치 해리포터에서 아무런 복선도 없었는데 해리가 입 닥쳐 말포이 입술이 너무 탐스러우니까 하면서 마이포이한테 키스하는 상황처럼 말이죠 시메트라 같은 경우에는 코믹스 에서도 자폐증 같은거 언어를 구사 하고 있었으며 때문에 충분한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납득이 되는 수준의 설정이었으며 이외에도 개발자들의 자폐증을 가진 환자도 얼마나 멋진 영웅이 될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다 라며 그래도 고개를 끄덕일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트레이서 내뭐 100번 아니 1000번 양보해서 코믹스에서라도 트레이서가 키스하는 장면을 보여줬으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아니 뭐 솔저도 이번에 공개한 단편소설에서 덜렁 사진 하나 사파에 넣어놓고 그래 빈센트 결혼했더라 행복해 보이더라 이게 끝이에요 왜 라는 의문이 쉽사리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뭐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문제는 없습니다 앞서 설명했다시피 게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개인계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문제는 시기입니다 시기 업데이트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 마치 업데이트보다 정치적 올바름에 더 신경을 쓰고 더 비중을 두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저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해 죽을것 같죠 그리고 솔직히 코믹스도 코믹스지만 이번에는 더 축소해서 단편소설로 이런 이야기를 보여줬단 말이죠 내부 인원이 감축이 된건지 그냥 스토리 비중을 두는 걸 포기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시네마틱, 코믹스, 단편소설 순으로 뭔가 점점 더 스토리 전달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기분입니다 뭐 시네마틱은 만들기 어렵다고 쳐 코믹스라도 자주 공개하다가 어쩌다 단편소설을 공개했으면 모르겠는데 심지어 마지막 코믹스는 약 9개월 전인 응징의날 코믹스가 전부입니다 아 그리고 뭐 코믹스나 단편소설 나오면 인게임에서 따로 보게 업데이트 해주면 안됩니까 게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알아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봐야 하니까 보는 사람도 없고 뭐 인게임 속에 코믹북 탭 하나 만들어주는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적금성도 좋고 아무튼 이런데 업데이트도 없고 스토리의 진전도 없는데 뜬금없이 짜잔 솔저는 개입니다 안궁금해요 캐릭터가 무슨 성적 취향을 지리고 있는지 전혀 안궁금하다구요 트레이서가 레즈비언인게 시메트라가 자폐증을 앓고 있는게 솔저가 게이인게 사실 리퍼가 스타킹 성애자인게 사실 토르비온이 철박이인게 궁금한게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라고요 짜잔 사실 아나와 솔저는 사귀는 사이랍니다 이랬어도 유저들은 갑자기? 그런데 어쩌라고 씨 그런거 말고 패치는 스토리 좀 제발 진행해줘 이런 비슷한 반응을 보였을겁니다 뭐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지만 물론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정치적인 올바름 자체가 틀리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게이고 레즈비언이고 양생애자고 트랜스젠더인 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그들이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며 사회에 만연하는 소수자들의 차별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든지 그런 사회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전부터 이런 정치적 올바름의 목소리를 외치고 있던 게 아니라 소수자들의 팬덤과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서 마치 그들의 니즈에 그들 이들이 원하는 말을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줘서 무리해서라도 게임의 그런 요소들을 기획부터 존재해왔던 많은 설정들을 어거지로 꾸역꾸역 바꾸고 있는 느낌이 든다 이거죠 또한 2017년부터 불어온 게임업계의 정치적 올바름이 소수자들을 그저 스포트라이트 받게 하기 위한 그저 시대의 흐름을 마치 유행 마냥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그림이 그려진다 이거죠 마치 자 우리는 이렇게 소수자들을 위하는 엄청난 게임을 만들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정말 올바르고 소수자들을 또한 챙기는 착한 게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게임을 좀더 사랑해주고 좀더 구매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뉘앙스가 없지 않게 느껴진다 이겁니다. EA부터 시작해서 유비소프트 등등 게임업계에 부러운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하나의 유행이 물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마치 게임을 홍보하는 수단처럼 하나의 이슈를 만들기 위한 수단처럼 하나의 누군가의 입맛에 맞추기 위한 수단처럼 억지로 끼워넣어 남용하고 남발된다면 나아가서 성소수자라는 하나의 좋은 이름의 상품이 될 수도 있는 우려스러운 발걸음이 보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전선에 앞서 자신들의 작품에서 정치적 올바름을 외치고 있지만 사실 누구보다 소수자들을 안 좋은 시선으로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